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Finally, today is Eid day. Yay! So, I'm going to Itaewon right now to do Eid prayer. So, I came to Subway to go to Itaewon and. 밖에는 이제 비가 오니다. And no people in Subway today. Maybe because of Corona or maybe because today is Sunday. But anyway. It's good for me 일단은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시죠 어, 왔어요 지금 지하철에도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아 진짜 이태원에 이렇게 사람 없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나오니까 이드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السلام ع ل ي ك السلام ع ل ي السلام 이토 바라 이토 모바라. 이토 모바레. 이거 보행 모스크나? 예. Pray. 예, i n s h a a h Inshallah. 이토 pray. Inshallah, we can get into mosque. Yes, I hope so. Yeah, they don't allow many people go inside. Inshallah, maybe. 식당들도 다문 닫았네요. 아, 처음 보는 이태원 풍경입니다. 작년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Oh, uh, r e s t a u r a n t are closed. Not many people. It's very it's very different from last year. Yeah. Very different. Allow us to enter. Oh, uh, there's a line here. Ah, uh, they check our temperature. Yeah. Uh, ah, should check the temperature. I have to write down my information in there for the safety. That's really good. Safety is the best. All right, go. Hello. Hello. Hello. Do you need to have a mask f you? s h k s h d h a o s a mask. m n t w e a r a mask, s a you a a mask, cannot go inside. Please, wear your mask now. No, who am I? No, I don't k You, r o t h e r 감사합니다 소독 아, 소독도 하고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게 safety first Yeah, safety is the best yeah. Mubarak Ma sha Allah Do you have carpet? Yeah, I have carpet okay. Ma sha Allah, ma sha Allah wow. Maybe you have to stay here Yeah, maybe <웃음> Even though the pandemic situation, still many people Inshallah uh, We cannot go inside. Many people here. Uh, it's very different from last year. It's very different. 지금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지금 깔고 앉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집에서 양탄자 가져와서 깔고 앉아서 아마 여기서 기도할 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보다는 사람이 정말 정말 정말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 아까 옆에서 얘기하니까 막 목포에서 오셨다고 하고 대구에서도 오셨다고 하고 진짜 멀리서도 다들 오셨더라고요 아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웃음> 비가 아직 오네요 <웃음> 카메라에 고장 날까봐 지금 우산 쓰고 있어요 어, 다들 지금 사진 포토타임입니다, 포토타임. 이들 끝나고 포토타임 가지고 있는. 다들 옷을 되게 이쁘게 전통의상도 많이 입고 오시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되게 셀레브레이트 하시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좋네요 음, 다행이에요 와 해피 이드 MashaAllah Eid Mubarak Eid Mubarak Eid Mubarak Eid Mubarak Eid Mubarak guys, I hope you enjoy Eid inshaAllah and stay safe at home you w a n a say Eid Mubarak Eid Mubarak Eid Mubarak Eid Mubarak Eid Mubarak Eid Mubarak Pakistan, Jindabad! Jindabad! <laughs> Id Mubarak! <laughs> Id Mubarak! Id Mubarak! i a m a a d m a r a k Id a r a h Cut, cut, cut! <laughs> wow!